안녕하세요 EBI 게롤트 입니다 이번에 할 작업은 투컴 방송용 컴퓨터 작업이고요 일단 첫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원컴 방송을 송출용 컴으로 변경하고 캡처 카드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교체, 쿨러, 슬리빙 케이블 추가로 하는 작업입니다 내일은 아마 500만원대 게이밍 방송용 장업을할거고요이두대 모두 같은 분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쓰고 계시는 웜컴 방송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계셨네요 케이스는 에코사의 볼트론 케이스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출시된 제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전면에 LED펜 두개제공했고요 그리고 시기롬 장착까지 가능해서 사무용이랑 게임용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국민 케이스라고도 불렸었죠 그리고 cpu는 i7 7700이고 램은 시금치 ddr4 2 6 6 6 8기가 내장 풀뱅으로 32기가네요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는 에즈락 b250m pro 4네요 그래픽카드는 1080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이정도 컴퓨터면 아직도 충분히 현역 컴퓨터죠 마지막으로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6 0 0 w 입니다 그리고 cd 랑 ssd 랑 하드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추가될 부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추가될 부품은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dlm 21메시 화이트 입니다 깔끔한 미니타워 케이스입니다 2020년도에 미니타워 케이스 인기상품 중 상위 5위안에 들거입니다 아마 미니타워 케이스지만 이열수냉이 장착 가능하고 또펜 3개 추가로 장착 가능해서 총 6개까지 장착돼 가지고 쿨링도 뛰어나고 확장성, 확장성도 확장성 뛰어나고 거기다가 강화유리의 스윙도어 방식이라서 엄청 인기가 많았고요 또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전면 120mm 펜 2개, 2개, 후면 120mm 1개가 장착, 장착되어 있어서 120mm 추가로 3개 장착할 예정이라서 다크 플래시 C6S 120mm 팬 3개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CPU 기본 쿨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가성비 좋은 공랭 쿨러 존스보 CR1000 화이트 장착했고요 아 추가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슬리빙 케이블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 보드는 엘카, 엘카토 제품으로서 직구하셨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가는 약한 36만 원 정도로 꽤 비싸서 좀더 싸게 구하시려고 직구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빌드 시작할 예정입니다. 빌드 후에 설명 잠시 추가 영상 찍는도록 하겠습니다. above the sea, and this story stays with me, like a haunting melody, what do spirits say? What do spirits say in a darker day? What do spirits say? Me like a haunting melody. What do spirits say? What do spirits say? 자 이렇게 조리 완료 됐습니다 자 어, 이쁘죠 확실히 역시 dlm21 이게 음, 정말 많이 팔렸던 제품이니까 확실히 진짜 깔끔합니다 미니타워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슬리빙 케이블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24핀 슬리빙 이거 뭐이 메인보드 보조선 cpu 보조선 이죠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밑에 캡처보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엘카토 제품이었죠 존스고 쿨러 CR1000이구요 상단에 두개 추가한 거죠 배은 120mm 그리고 전면에도 하나 둘셋세개 추가했구요 쿨러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음... 선정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선정리가 왜냐면, 플랫 케이블이 아니어가지고, 파워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선정리가. 일단, 이게 메인보드 패널 선하고, 다 USB 3.0 선하고, SATA 선하고, 모두 한꺼번에 다 몰았어요, 이쪽으로. 음, 슬리빙 케이블하고, 다 몰았습니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리고 이게, 이, 요거는 이제, 팬 여섯 개팬 그리고 RGB 컨트롤러, 여기 다 이쪽으로 몰아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보조선은, CPU 보조선원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선정리가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플랫 케이블이었으면 선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을 텐데 그리고 이 슬리빙 케이블가 풀 모듈 방식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선정리가 불편해요. 풀 모듈 방식이었으면 선정리가 괜찮았을 텐데 풀 모듈 방식이 아니어서 연장 케이블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기존 파워 케이블에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선정리가 좀 <웃음> 이제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번 켜 볼게요. 어떤지 잘 나오겠죠. 뭐 <웃음> 네. Oh no! w e together. Gotta fight till the end. No pressure. No pressure. And I find it hard to s a y